제자 성전을 사모하는 미친 열정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바꾸자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에 미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지와 기름 부음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기름붐이 임하며 능력이 임할 때 성전에서 미친듯이 사랑하고 성전의 죄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 사람이 성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열정인데 그냥 일반적인 주일날이가 교회 가는 열정하고 더 사모하는 미친 열정이 있어야 주님의 은사와 능력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열정은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와 특별하게 예수를 믿을 때와는 다릅니다. 미친 사람은 뭔가 미치는 뭔가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에루살렘 성전에 6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소규모 그룹인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입성하시는데 주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드디어 내가 아버지 집에 올라간다 아버지 집에서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한 것을 증명할 것이다 주님은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왠걸 성전에 완전히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흥장으로 바뀌어 져 있는 거예요 유흥장 하나님의 성전에 장사꾼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바글 바글 했어요 이 장사꾼들을 어디서 나온 장사꾼들이야 도대체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1년 2년 하루하루 하루, 1년 2년 10년 20년 쭉 가면서 성전에서 성전의 기능이 다 파괴됐어요 헤롯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하는 기간이 46년 동안이나 건축기간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역시 헤롯 왕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만 헤롯 왕이 우리를 사랑해 왕밖에 없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온갖 각가지 세금을 뜯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했던 장막, 이동하는 성전, 회막 성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데 다윗이 거의 미친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삼아오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삼키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윗이 이미 시편 69장에 이미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그냥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말씀도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미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첫 번째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임금이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알 수도 없고 이유도 모르는 그런 시험과 혼란은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가 잘못돼서 말실수를 해서 행위가 잘못돼서 가늠해서 바세바와 간통을 하면서 그런 죄를 범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과가골리앗을를 때려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어, 사울이 부마가 됐는데 사울이 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유와 영문을 물은 거야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거야 다윗이 지나갈 때 창을 던져서 벽에 꽂히기도 하거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또 미갈이 창문을 열어서 새벽에 도망시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시험과 환란과 고난이 많으냐 도대체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많은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다 이해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시험들은 내가 다 참을 수 있는데 내가 다른 것도 못 참는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멀어지면 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10편 69편 9절 말씀에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나는 언제나 성전에서 생활해야 되고 성전 가까이 있어야 되고 다윗은 항상 성전을 그리워했어요 얼마나 미쳤냐면 다윗이 다른 고단은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성전 멀어지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성전만 생각하면 자기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미친 듯이 막 감정이 막 폭발합니다 다른 곳에서 내가 다참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는것 하나님의 성전에서 멀어지는 것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성전에서 멀어지면 나는 미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쓴 내용들이 시편이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볼때 다윗을 따라다니는 비류 그런 부류들도 다윗을 보면 미쳤어 저인간하면 우리가 왜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지도력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어, 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다는데 그러다가 다윗을 보면 성전만 생각하면 사람이 확 돌아버려요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또 웃기도 합니다 그것도 막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기도 합니다 격분을 느낍니다 내가 왜 에루살렘을 왜 떠나야 되는데 내가 주의전에서 왜 멀리 떨어져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 내 신세가 왜이 모양이 되었어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성전만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있는데 뺏긴 이법궤를불레셋 사람에게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주님을 삼킨다 응. 모든 정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몸과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평생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잘 해서 법궤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지와 기름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다윗은 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임지와 기름붐을 경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임지와 기름밤을 낳는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이거 시작되는지 알거든요 가짜보다 성전에서부터 임지와 기름붐이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정신이 돈 사람이야 성전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아는 열심히 나를 성전에 얽매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호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강이 흐르고 강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나중에 바다가 되어서 발목 무릎 허리에 헤엄치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 성전에 흐르는 생수가 막 흘러 흘러 흘러 아라바골짜기까지 막 흘러갑니다 그 성전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진펄과 갯벌이 수송하고 소금밭이 소금, 소금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몬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안나유 선지자도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다가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성전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에는 누가 독점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미친 사람들이 성전을 독점할 수 있어요 은사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은사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미친 자는 성전을 독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성전을 파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 대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 다윗은 성전 건축할 모든 기구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바빌론이 쳐들어 성전을 박살내버립니다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나중에 스룹바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을 수축을 합니다 나중에 또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헤롯, 헤롯 대왕이 나중에 와서 46년 동안 성전을 재건축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주후 70년에 파살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에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지난주 1부 2부 때는 혼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라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은 에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같이 6월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개판이야 성전에 가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소나 양이나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돈 받고 주는 환전소가 또 너무 너무 많고 상을 쫙 차려놓고 완전히 장사꾼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해요. 지난주에 우리 동기목사님이 성경건축 해가지고 3층에다가 카페를 잘 차려놨대요 그 교회 갔는데 1층에서 3층 올라갈는데 내가 안 갔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처럼 처리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가끔씩 기도하는 교회 일반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카페를 안 봤어요 나중에 우리도 카페를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기도가 주특기가 돼야 되고요 와 보세요 우리 카페 카페면 카페인데, 기도 카페. 와가지고 기도 카페딱딱 떠나면 성도들이 계속 24시간만 기도하는거 24시간이야. 나중에 그런 길을 한번 만들려고 그래.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부교육자는 월급을 제일 많이 주는거야. 할렐루야. 24시간 기도하면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월급을 주는거야. <웃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기능이 있는데 기능의 역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두드러 패면서 다 엎어버렸어요 돈 상을 그냥 확 기집어 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매매 <놀라> 나가 이것들이 내 아버지님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가 꺼져 다 쫓아내버렸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강도들이 바글바글 하게 돼요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뒤바뀌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장사꾼들이 막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장사꾼을 무슨 수로 이겨? 무슨 수로 쫓아내전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장사꾼들이 많은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말을 못해 왜? 이문이 많이 남은 해마다 6월쯤 되면 전 세계 푸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모여들고 모여들고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돈 바꾸주는 거예요.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짐승 바꿔주는 거예요. 짐승을 사주고 돈 내고 사주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게 점점 되니까 재물용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매매용으로 짐승들을 막 사고 파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같이 합시다 믿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중요하다 내가 몸담은 교회 내가 이슬리엘 교회 내가 성전이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는 성남에있는 어떤 교회 나가는데 성령사에 가는 교회래요 유명해요 목사님이 교회에 오면 천국과 지옥 이야기만 하고 무슨 설교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위로만 해주는 설교가 돼요 술 먹어도 위로 주일성수안해도 위로 뭐해도 위로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너무 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담배 피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미치고 환장할 거야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나 나는 어떤 교회 다니고 있으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이고 그럼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가 예. 교회가 부패되느냐 아니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목사님들이 타락하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전수님들도 정말 많아요 성도들도 정말 많아요 여기를 가도 송도들이 술, 담배 하지, 저기 가도 하지, 심지어는 목사인들도 하지. 지난주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젊은 목사 하나가 교회에서 신학, 대학, 대학원까지 등록금 다졌는데, 고향에 있는 목사가, 청년부 담당 목사가, 인천,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천에 와가지고 멀리 와가지고 술집에 드나드는거, 1년 동안. 술집에 드나들면서 술집 여자고 희희닥거리고 노는거야. 그러다가 이제 손을 잡고 잡고 넘으니까 찝적거리고 성추행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술주정 하는 거예요 술주정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야니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싸가지가 하면서 술병을 가지고 이마를 깨버렸어요 술병 그러니까 또 여자가 또피 터지고 또 전치 6주 얼굴 또 긁으니까 또 전치 2주 이렇게 해서 경찰에 끌려갔는데 지금이 뭐야? 무지기요 이게 숨겨질 거로 하나봐요 아니요 이 사람 목사야이 사람 목사라 그랬어요! 목사라고 랬어요 목사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아이 짓을 왜 해요 알고 보니까 다 뽀록나고 드러났네 유명한 대학 졸업하고 유명한 신학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한국 교회에요 큰 교단 총회장이 총회하는데도 쌍권총 같은 거 가스총 가지고 우리 이걸로 쏴봅시다, 쏍시다, 쏍시다 하면서 미쳤어 미쳤어 그렇지 않아도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리지 못하는데 기도해야 될 판에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런 사건들이나면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들과 얼마나 타격이 되겠어요 주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사라지는 존재가 흔들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참여하고 싶고 뭔가를 원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게 있어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내가 예수님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문제를 참여하고 싶은데 인간의 구원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인간과 상의하진 않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든 시험에 들지 않든 그렇죠 하나님은 상의자 그러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따라와라 절대 순종해 안 믿어줘도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상황 파이안 돼도 네 뜻을 네 생각을 네 마음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죽어 따라와 순종해 할렐루야 만일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길로 가지만 들어와야 돼 내가 말하는 게 넓은 길이야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게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많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같이 보다 살려면 구원 받으려면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상의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가서 성대를 다 엎어버렸어요.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우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누구들감히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집 주인이 아들이니까 막 행세를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나가 이지 것들아 다 엎어버려 다, 뭐다 부셔버리고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두도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제자들도 알았어요 야 우리가 믿는 선생님 저렇게 과격하시냐 제일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데는 가나운인 잔치요 에루살렘에 가서 성전의 첫 번째 사역이 때려 없는 거예요. 미친 열정이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 되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나 되신다. 그러고 가지 못한 표현이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은 항상 성전이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성전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주전을삼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전을삼하는 열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성전에더 자주 와요 직장 갔다가 끝나고 오면서 성전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할 때도 시간 나면 새벽 기도하고 가고 언제든지 시간 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성전에 잘 오지 않네 이건 병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네 TV를 많이 켜네? 병든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지 않네 할렐루야 아멘을 달고 산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을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어요 이건 병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구원과 관련되었어요 이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언제부턴가 내가 순종을 하지 않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고 내 말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변동 거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창세기에 소동과 고마를침멸하러 가는데 롯을 빨리 나가라 등떼밀어서 아이 잠깐만요 나가라 얼른 유황불이 시작된다니까 나갈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가족들 다 이러고 나가 사위는 비웃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미쳤어 두 딸들과 아내를 천사들이 자꾸 밀어내 그래도 안 나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문 바깥에서 이리 와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누구야 남자같이 보이는데 우리와 동성 연애하자 그러니까 로시 이분들은 귀한 손님이니까 건들지 마라 잘알내두 딸들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미친 앱이야 미친 앱이야 신앙이 하나도 없는 짓거리를 로시 하고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사가 하니까 바깥에 있는 자들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눈먼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내 눈이 왜안 보여 터듬어도 터듬어도 안돼 뭐. 빨리 나가라! 그 사이에 로세 가족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바다, 유황불의 시작이 됐어요. 자, 여러분. 등을 떠민 데도 안 나가.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결사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내 안에 장사꾼 기질들이 많이 생겼어요 막 촐질하는 거야 공기돌이 막안 움직이는 거야 생각과 감정고지 같은 우르놈 캉캉 소리가 들리네 어떻게 들가 보고 싶기도 하고 아이고 그 아까운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의 소리가 안 나오면 혼의 소리 육의 소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것은 시간만에 쫙쫙 미끄러집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기도 안해도 하루 첫날 회, 회귀하면서 간절하게 회귀하면 영이 확 끌어오르는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올라와아무리 써도 안돼요 눈물을 뚝뚝으로 회귀해도 안돼그 다음날 또 잊어버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내안에 장사꾼이 너무 많은 거야 장사꾼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철야를 해도 회복이 안 돼요 금식을 해도 하나님 어머니가 잘안와 왜? 마지막 때니까 그래요 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매독이나 중독이나 독사의 독보다도 더 강한 기질이 있어서 나를 영적으로 사장을 시켜요 나를 제가 요새 잠을 자면 저는 두세 시간은 엎치락뒤치락 해야 돼요 그럴 때 한순간에 잠깐 잠들어서 푹 이러기도 하는데요 사모님 코군다고 내가 뭐라 그러지도 못해 내가 더코고는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을 자려고 러면 귀신이 와 가지고 내키가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동춤야 다리 밝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귀신이 아닌 것처럼 옛날 일이 생각이 난 것처럼 귀신이 와요 그리고 또 잠을 자야 주일날 설교하는데 주일 그러면. 마귀를 쫓을 생각은 안 하고 주님만 생각해. 그 말이 맞지만 상황에 안 맞는 거야. 마귀를 쫓아낼 때는 과감하게 쫓아내야 돼요. 주님 부를 때는 주님을 불러야 되고 귀신이 와가지고 기어터서 계속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사다 불러가라. 세상 노래 부르게 하는 감정상병 원습밖에몰라갈지어 그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주님 주님. 어동초야, 딸이 말 주님, 주님, 어동초가 딸이 말고 주님, 아, 미치겠는 거야. 뭔소인지 알겠는 거요? 사모님, 내가 바깥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니까 막 그런 것과 씨름하는 거야. 또 갔어. 이번에는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소위... 트로트 신동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나도 옛날 트로트 신동이었어요 안 믿네 지금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면 몰라요 나는 찬양을 하면은 메들리로 불러야 돼 밤하늘 둥근 달에 이게서부터 해가지고 하면 막 이제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했던 불렀던 그 노래들 동네 사람들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놈 참 꼭지가 노래 잘한다 부추겨주고 자꾸 세워주고 또카스텔 하나 주고 또 오다마 사, 사탕 하나 또 주고 그거 먹으면 또 노래 또 하는 거야 그러면 막 메들리로 쭉나면 그거 듣고 싶어서 어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또지 이번에는 귀신이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왔어요 또 귀에다 대고 또막방주 그러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귀신은 쫓아내야 되고 대적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말이에요 귀신의 모습을 하고 온게 아니고 내 생각에 그렇다 내 마음에 그렇다 나도 모르게 뭐 흥얼거리는 게 있다 이렇게 온다니까 마귀가 아니 귀신의 모습을 보면 귀신이 그럴 거 아니에요 주신줄 아니까 사탄아 불러가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쫓아내면 그들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주님 이렇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솔로몬 형제 회장의 간증을 들었어요. 8월 1 5일 결혼했는데 이제 물건 들이 오잖아요. 침대를 들여놨어요. 목사님 목사님, 어, 저 이런 간증 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요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데 비몽사몽간인데 잠이 든 것도 아닌데 딱 누웠는데 갑자기 귀신이 싹 와가지고 얼굴에 대고 야 이씨 편하냐? 편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몸이 편안해지는데 밑으로 쑥가라앉더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가라는게 어디까지 가라앉으면 지옥 아래 못까지 가라앉으려는 거야 이게. <웃음> 놀래가지고 주님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기는 벌써 눌렸어 눌려버렸어 편하냐 그 손가락 눌려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귀신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 만나고 무슨 말 하고 어느 장소에 가고 어떤 감정 가지고 어떤 행동 하는 거 귀신이 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따라다녔던그 귀신이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와 귀신들이 그영역에 있는데 서로 경계를 서고 있어요 달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의 모인 무리는 작은 공통제인데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기적을 으시는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의 감정이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빡 두드려 피시는 거요 나가 이것들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강도의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 주변에 보는 사람이 나 놀란 거야 저것이 미쳤나 자기 아버지 집이래 자기 아버지 집이래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놀라운 말씀들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 무조건 튀어나온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려가라 내 아버지 입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분을 내면서 막 쫓아냈단 말이에요 가짜받아 주님은, 주님은 모호하지 않다, 모호하시지 않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는 관대하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그러나 주님은 퍼명하게 말씀하세요 성전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미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미친 사람. 설교에 미친 사람. 기도에 미친 사람. 찬양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도 미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미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해라 그래도 못한다니까 목회자들한테 밤새 처리하라고 매일 예배드리라고 매일 소개라고 누가 하겠어요 빨리 죽는다 그러지 운동만 해라 그러고 건강관리 해라 그러지 예수님은 미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주님은 말을 안 하셔 구약에서 다윗이 그렇게 미쳤어요 다른 고난은 많이 당해도 싸 그런데 다 참을 수 있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전에서 멀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오실 때까지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불세례가 있고 불세례 책도 있고 할렐루야 e l u 하는 사모님 성주민. 그것만있냐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김금자도 있고, 김경자도 있고, 이순자도 있 j 하여튼 다윗도 성전만 생각만 y i s u n j a 요 하나님의 성전 j a d o y i s u 게 믿어지지 않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 성전을 사아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나도 사명을 줘버렸지만 사명을 회복하고 물고기 배수 3일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만 있다가 쫓겨나서 죽을, 죽는 현장에 가니까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 난 바라만 봐도 내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생을 해야 되겠어요 응? 그래서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시 그래서 감동받아서 막 쓰는 거예요 웃다가 울다가 성질 나다가 열받다가 그냥 성전에만 달려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다 기능이 회복됩니다 같이 봐라.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의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어야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성전에 몸 담을 사람들이 많은데 몸을 담지 않아요 부담스러울까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등록을 미루고 그런 분들 있으면 주님에게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도 새로운 새신자가 왔어요 정신이 영이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태에서 열린 게 아니고요 잘못하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미쳤던 사람들이 꽤 이런 많이 있어요 백번 이야기 내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이 예민해지고 영이 열리는데 이것이 어떤 영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조현병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환시 환청 환각 증세가 되면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뭐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가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단의 역사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감각이 예민해져 한 번쯤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나도 모르게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 길거리다 면사로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해지는 교회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보내는 거야 정신과 나도 귀신이 막 세상 노래가락을 계속해서 3시간 동안, 2시간, 세시간 동안 계속 하는지 얼마나 스트레스 해. 잠을 못 잤지, 잠은 자야지 그러니까 하다가도 안 되니까 내 입에서 주님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손해봐! 마귀들아 떠나라! 그러니까 확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이고 이 간단한 걸 내가 왜 이렇게 주님만 찾았지? 음. 주님만 찾으면 안 되고 주님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도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리아스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 사람이니까 가난족 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어에는 장사꾼 이렇게 표현이 되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장사꾼이 다시 있지 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장사꾼을 다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전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약에도 성전 파괴한 예언자가 있었는데, 미가서, 에레미야,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성전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성전만 파괴되면 유대인들은 꼭지가 완전히 돕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어라 내가 3일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진다 예수님의 육체를 죽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다 성전을 파괴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움직이는 성전, 이동하는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 지으신 성전은 간단합니다. 간첩다 새로운 공동체, 요일시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남종과 여종과 이방인들과 아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신을 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성전을 삼는 거예요. 눈에 보자는 우리 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물이 염소와 양과 소가 아니고 비둘기가 아니고 이 재단에 하나님의 불을 줘서 불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뭐냐? 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이. 하나님의 임지와 캐럿붐이 있는 곳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성전을 세우는 영적 성전을 세우는 데 목적을 두셨어요 그렇게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성도 그들이 누구냐? 성령의 공동체 불의 공동체 주는 그리스도시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방인들 남녀종들 남녀노소 할 것들 다 하나님의 불의 기운을 받으면 새로운 성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방인들 을 하면 더러운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러운 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더러운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가 나타납니다 권도교회가 은사가 많이 나타나 나중에 은사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돼서 은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른 예배를 들이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는데, 나답과 화비우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럼 다른 불은 뭐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교리 다른 신학 다른 사상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신옥주 같은 사람들 또 누구? 저 교도소에 들어간 누구? 있잖아요 거기에 이재로는지뭔재로는지만재로겐지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 나한테 수청 들어라. 그런 음람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은 더러운 행실을 하는 사람. 더러운 말 하는 사람. 거짓 교리하는 사람. 자기 몸에 거짓으로 자꾸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 우리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그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성령의 전을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한번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메. 할렐루야 내 입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눈도 숨쉬는 것도 손도 발도 온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 굉장히 있어야 돼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진실하고.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죄를 지었다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속상하고 괴로우면 성으로 달려오세요 믿습니까? 예전에도 현재도 많은 목계자들과 교회들이 눈에 보이기에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더 중요한 멋진 옆에서 300평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목사는 500평 지으려고 하고, 또그 뒤에 있는 목사는 1000평 지으려고 하고, 4000평 지으려고, 만평 지으려고, 물론 성도가 많으니까 그렇게 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룹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좀더 진실하고, 내가 좀더 깨끗하고, 성령 충분해서 깨끗 해야 돼요. 성령 불로 막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장사꾼의 심리가 자꾸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장사꾼 같은 생각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짭짤했겠어요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이 에루살렘 오면 6월절에 특수 현상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관광사업, 각 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뭐 세계 각 나라마다 관광사업이 다 망했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6월절 절기가 되면 에루살렘이 막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푹 차푹차푹차푹차 수백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니까 로마가 가져다 준 평화가 있어요. 로마가 잡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다 안정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여행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외국으로 마음껏 여행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여행의 자유로움이 있고 그리고 안전이 보장이 돼요 어떤 강도 사건도 로마에서 수사를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순례객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막 인산인을 이루고 막대한 이익과 수익이 포장돼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건 성전이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향해서 누군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임해요 구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알지만 성전이 개혁되어야 될것을알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책망도 못하고 주주의 말은 도독할 수도 없고 교회 스스로 회개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동하는 보이지 않는 무용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무독했어요 그들이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를온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수가 필요하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사역이 집중이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웃음> 그날 밤에, 지구 대목라 하는 사람이 왔어요. 많이 배운 관원장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야. 자꾸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성전에서 그 말씀 하셨는데, 구단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야 다시 내가 못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선생이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예수님께서 동기를 제공해 주시는 말씀을 해도 따라오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 사람은 잠적하는 거예요 또. 예수 안에 예수 앞에 예수 속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 잠잠하고 속에 숨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살려면 드어내야 됩니다 네, 네 속마음을 드어내야돼 주님께 네. 할렐루야 같이 고침받으려면 드러내야 한다 안그러면 망신살이 뻗치거든요 예. 내가 살고 그이가 구원 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구원 받으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예.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서운한 것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다 빨리빨리 떠나라 떠나라 예수님은 다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짓된 성전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독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독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